마동석 하트 예정화와 이미 법적 부부 결혼식은 추후 진행 배우 마동석과 예정화가 이미 법적 부부가 됐다 20일 마동석 예정화 소속사 비펀치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테나시아의 마동석과 예정화는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황 결혼식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마동석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 28에서 열린 제 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올해 영화 예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돼 트로피를 받았다. 마동석은 트로피를 품에 안은 뒤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하다. 배우로서도 제작자로서도 부족한데 의미 가치 있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마동석은 범죄도시 이동료들을 비롯해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예정화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마동석이 공식석상에서 예정화를 아내로 칭내 시선을 끈다 마동석과 예정화는 2016년부터 공개열애를 이어 왔다 마동석은 2020년 칸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장가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당시 소속사 측은 가급적 빨리하고 싶다 내년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내용으로 구체적인 결혼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